만들었지만 참잘 만들었어. 안녕하세요. 고군입니다. 오늘은 저희 요 감성 오두막 두 채를 먼저 지었었는데 오늘 좀 추가로 두 동을 더 지을 거예요. 그래서 간단히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둥체를 요런식으로 틀을 먼저 짤거예요 높이가 3,100 정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6살을 먼저 짜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기본 틀이 완성이 됩니다 자, 사이즈를 먼저 잰 다음에 잘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살들이 하나 하나 들어가서 요 건물이 되는 겁니다. 자 기본 이제 골조는 거의 다 세웠습니다. 요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거죠. 요렇게. 이제 기본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좌우 올라가고 앞에 프런트랑 투바이퍼로 투바이퍼 2x4 구조제를 이용한 기본 구조는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자 기본 골조가 드디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두바이 를을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좌우로 대칭으로 해서 사이드로 올리시면 돼요. 저와 함께 작업을 해주시는 분이죠. 이제 벽면은 OSB로 내부를 마감하고 외부는 고람석을 댈 거예요. 자 이제 기본 골조가 완성되면 <웃음> 내부는 osb 합판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마감 처리를 할거예요 네. 막고 그 위에 다른 외장재를 쓸거고요자 오두막이 1,2,3호가 되어있는 모습이죠 이런식으로 쌓여져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기본 골조에서 좌우 측면은 이런 식으로 루바로 시공을 했어요. 어, 루바가 자재 자체가 실내 내장재이긴 하지만 이게 톤을 맞추고 어차피 오일스테인으로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요 원목의 톤을 맞추기 위해서 루바를 선택을 했고요. 어, 그리고 사이딩이나 방분목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텐데 이 오두막의 특성상 세로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이딩이나 이제 방분목은 가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루바는 세로로 시공을 할수 있어서 이 세로 모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, 뭐 자재는 선택하게 나름이세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 골조에서 이런식으로 루바를 시공을 했습니다. 내부는 이런식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갔고요 문자리를 냈고 반대편은 창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되는 형태입니다. 자 오늘은 캐모네에 또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저희 오두막 감성 오두막에서 처음 촬영 예정이고요 짜잔 자 피크닉을 이런 식으로 오늘 브랜드는 필라 저희 치코 카라반에서 필라 아웃도어 아,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사하러 가셨어요 자 이런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네요 음. 여지없이 평일에는 촬영을 하는 캐모네, 촬영대관도 많이 하고, 네 어, 필라 아, 요 필라 아웃도어 브랜드랑 이렇게 콜라보로 촬영을 합니다. 차량이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. 짜잔! 오이 원두막, 오두막은 참잘 지은 것 같아. 그죠? 여기가 한국이야? 어디야? 대체 오늘 음, 신발도 보시면?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많이 준비되어 있네요. 이뻐 이뻐. 음, 우산도 있고 아, 캐리어도 있네. 아, 캐리어 이거 이쁘네요.